의견 교환이 많아야 이제 깰수 있는 곳이었나 보네요. 제가 예전에 플러스 3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깼던 것 같은데 시작합니다. 네 가볼겠습니다. 누나님 아직도 안 주무시네요. 주무세요 제발 걱정돼요. 주무세요. 네, 아까부터 방송을 보셨던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보스들을 지도상에, 맵상에,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 있던 미니보스 안 잡고 왔죠? 안 잡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저기 다, 다 몰려왔어요. 세 군데 다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려날 거예요. 지금. 풀려와서 여기서 이제 싸울 텐데. 에. 네. 어허, 이거, 이거 깨야죠. 이런 거 깨줘야 되죠. 저런 것도 깨줘야, 어이 아, 이거 뭐야, 이거. 깨줘야 되고. 어, 오랜만에 컨트롤 집중해서 합니다. 그리고, 테량에서 보통 먹는 물약으로 벗어 먹겠습니다. 오케이. 방송하면서 이제 하드코어한 컨트롤을, 컨트롤을 많이 안, 해, 안 했는데, 그동안. 오늘 좀 하게 되겠네요. 근데 말하면서 하면 또 결국 하드코어한 게안 돼. 나. 아이고. 뱃살게만 써주고. 오케이. 털그룹 갔죠. 이런 거. 출려놔야지. 아이고. 됐어 깐만어우 알지. 저에게 방금 전기 관련된 그게 뭐가 들어왔는데. 어우 말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휴. 뭐. 뭐 터졌는데. 아, 내가, 내가, 내가 터트린 것 같아. 10초 안지났는 10초 안지다 많은 죄송합 심심한 은분를이 심심한 위로를 안 지나면. 10초 안 지나면. 10초 안지나를 잘못 실행했나요잘하실행했어면서하면1 0다 오케이. 조금만 집중하겠습니다. 조금만. 말을, 말 수가 줄어들어도 시청자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몹들도 제거해야 되고, 지금. 약간 정신이 없네요. 안내 바꿔야지. 어허, 지나갔나? 10초? 네, 지나갔습니다. 다들 잘 하네요. 잘 하죠. 제가 뭐잘 하네요, 뭐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숙련된 분들의 숙련된 분들의 지금 플레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플러스 3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어려운 것도 이거 지금 이거 밑에 이거 한 사람 앞에 이거 집중해야 돼안 그러면 저 다중 그 사람 무조건 즉사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 돼? 아무튼 그런 거 있습니다 <웃음> 네, 미니보스 잡을 때 스택해드려야 되죠 보통은 이거 막못 깨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파티 깨지고 그래 플러스 3은 여기 모여 있어야 돼 지금 이, 이 사람에게 나노.. 나눠, 데미지를 나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우 헷갈려 여기 왜 멀려있어 잡목들잡노들이좀 삐져나와가지고 얘네들부터 좀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한 명씩..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우 뭐? 같이 받아요 지 같이 살자 같이 같이.. 살았다 살았다 죽여도.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이게 뭐야 왜왜왜 이게 좀 위에가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것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 죽어가는 느낌인데? 오케이 같이 죽어 같이 해야지 같이 와 아우, 지금 힘드네요. 지금... 지금 상황이... 좀 살려야 될것 같은데, 아니, 들 네. 어딨지? 죽은 사람들... 아려아야 아우, 왜 살리다 말아? 아, 이거또 이거 걸렸어. 살리네, 이 기회에 전 살리겠습니다. 어 어딨지, 사람들? 살아남같습니다 좋네요. 죽었어요. 바로 저기 있어서 그런다. 일단 이 미미 보스 잡아야 되는데, 어 여기 같이 나왔네요. 미미 보스, 미미 보스. 안돼. 이거 리틀로 내려가고 싶지. 안돼. 어우.. 이거 뭐야.. 뭐가.. 훅 하고 들어오는데.. 아휴 바꿨다.. 10초.. 기다려야 됩니다 방금.. 전기.. 관련된 좀 데미지가 들어오는건데 10초 아직 안해놨죠? 지금 바꿔도 됩니다.. 바섭.. 바스업, 바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돼.. 이해하기 힘든.. 아.. 474? 해야 되는데 아다 죽나 보다 뭔가 어유 이거 사용해야 되는 차라피하면 안 되는데 아 차라피하지 말라 왜왜왜다 죽는 거야 아 샤드 내렸어야 되는데 그쵸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 죄송합니다. 죄송. 뻥. 원래 이거 이제 트라이얼 돌때 어, 플레이어분들이 이제 스택이 좀 돼 있어야지 실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카닉 중에 네 포도알, 촉스, 에드, 미니보스, 보스 순으로 하는 거죠 폴님이 잘 설명해 주시는 거죠 샤드 내려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탈 그룹 내려가 있을 때 어구, 어그로가 아니죠 저거 먼저 네. 어그로가 아니죠 네. <웃음> 보통 메카닉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집중 안 저처럼 지금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집중 안하고 있어가지고 블랙홀일 수도 있겠네 구멍일 수도 있겠네금이 그룹에 다음번 플레이하게 되면 이번에 지금 플레이 시작되게 되면 잠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 안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그쵸? 하하 <웃음> 말 계속 할까요? 잠시 지금 저분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루나님은 주무시고 계신가요? 루나님 주무시고 계신가요? y <웃음> o 잠시 말 안하겠습니다. 근데 말 하게 될것같은데 하다가... 이렇게 이제 꼬리 부분에 스택 돼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꼬리 부분, 보통 이제 꼬리 부분에 이제 집중하게, 표적 튀어나가지 집중하게. 네어 쓰고, 네어스고쓰고 어스고 쓰고, 중요하죠. 힐의 거인모 힐러한 힐러 어스고 힐러, 네,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 하나고요. 하늘에서 피가 내려오는데, 제 말을 막 엉망진창으로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판에서 피 내려오는데 아, 주셨습니다 샤드 내려야되고요 계속 집중을 잠시하자 화면을좀 보면서 루나님은 주무시고있는게 확실하네요 오케이 okay. 방금 제 화면에 파랗게 나온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나왔을때는 반드시 발을 수압해가지고 무기 수압을 해가지고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저거 데미지 엄청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초동안 그바 수압 상태를 유지해야돼요 안그러면 다시 또바 수압하면은 원래의 거 다시 발동돼요 들어오는 기술 뭐라고 말한거야 이렇게 이 사람한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때리다보면은 게연스 보스가 게오니시작렇 어디 렇게이 어디 나오나 여기 여기. 저기 나왔네. 어우 왜이렇게 근데 이 포탈 주변에서 이렇게 싸우면 또 헷갈리죠 분명히저 쫓아오고 있는건가요 저기 <웃음>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네 방금꺼 아까 설명드렸었죠 네, 스택된 상태로 다함께 데미지를 받.. 어이구 하, 이게 뭐야 네 지금 한국 분한 분이 저의 방송에서 쓰시면 안 되는 <웃음> 욕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죽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망하셨죠? 네. 뭐, 뭐였죠? 뭐, 그, 검은색, 검은색 오브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포탈은 다친 것 같고요. 네, 복구 들어가죠. 아, 대단하시네, 다들. 좀 잘려주세요. 와, 뭐 맞았어. 저는 왜안 살아? <웃음> 못 살아나는 걸까요? 와, 안 돼. 이란 님, 이란 님, 사실이요 이란 님, 안녕하세요. 뭐가 들어오네요 데미지가 와 터졌어 엉망진창이 <웃음> 되어버렸죠 괜찮습니다 저희는 언젠가 살아나겠죠 아 어쩔 수없네 폴림 혼자서는 역부족이겠죠. 설마 여기서 버티셔가지고, 음, 죽기도 힘든 상황인가 보네. 아, 얼음... 아, 제가 방금 아까 전에 말하다가 얼음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저 같은데요. Do you truly think you can stand 접니다. 사진 신고했습니다. 광명 아, 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리드가님하고 이란님께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카밍카밍하러 오셨다는 갑자기 플러스 3을 하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I c a 이님 어디 계시지? challenge the power of the sea slone it shall be your last mistake there... 낙노가 네 아까 리드가 님이 왜 귀찮다고 하셨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웃음> 네, 사실 목표가 분명했었는데 저는 렐레 체스트만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어쩌다 플러스 3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네, 귀찮 귀찮은 작업을 계속 <웃음> 아, 이건 숙련 숙련 파 한파, 숙련 파 시어야 되는데 플러스 3위라면 또 <목소리도> 우와. 아. <목소리도> 네 다행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영어로도 지금 다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다른 세 분들께도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지금 계시는 폴님 같은 경우는 번역 파일을 exe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는 분이죠 Do you truly think you can stand against my shadows? 출발하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다된것 같고요. 이번에는 성공해야 죠 아마 제가 멘트를 하면서 실수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은 그게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이번엔 멘트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네 빨리 깨고 자야죠 다같이 자야돼요 자야된다고요 자야죠 사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플러스 3을 왔는데 그냥, 그냥 오진 않아요 그냥 오진 않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면 은 그게 이제 나비효카처럼 불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왜 도망가 왜 도망, 도망가지 말아요 <웃음> 받아야죠 불 받아야지 함께 불은 함께 받아야 되는 거죠 멘트를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멘트를 하고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방송 방송하게 되는 거 이러는 거 같아 방송 안 하고 쓰면 이거 혼자 집중해서 잘 하는데 미니버스 나왔네 아,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좋아요 어 모르 모르 모르 어우 헷갈려 어... 포도알 어딨니 포도알 포도알이라고 표현하는 것같어 살려줘요 살려줘요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잠깐 참고 있겠습니다. 얘를 좀 딜을 넣어줘야겠죠. 한 번도, 안 열렸네. 다시,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아. 스칸이 들 습관도 있어가지고 가스업 스킬 됐으니까. 오후.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 가지고 가스스킬쓰 니까 오후 움직이 지만 가만히 있 어. 아이고, 이거 이미 벗어 이미 벗스니 포도알 이날라 다니 는 거지. 뻔했다. 됐어. 오우, 포다를 제가 막았어. 뭐, 맞췄습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돼 이니 보스면 어디니 저기 있네 끝냈고요. 다 같이 이제 봤습니다. 제 주변에 좀 모여주세요. 带有一张花盒没 네요 다들 잘하고있어 또 알들이 나왔는데 일단 뒤부터 넣고 갑니다 나왔습니다 미니보스 여기가 이 곡인 것 같아. 미니 보스가 나오면서 포탈이 함께 열려 있어가지고. 왜 죽었지? 매우 헷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이보면 자주 열리네요. 자주 열리는 게 아니라 때 돼서 열리는 건데, 미니부스들도 함께 상대하다 보니까 어딜 도망가 같이 쎄지 King, 거, 잉가이 정도면. 깨 h e r 이거 깨야 r c I like it. l t i s h e a l your f n o w h e a d o w l continue to s 보다 o o o n e v e I seen s h a r e s o u n d i g victory. The b r d s shall sing of this day. Finally, my flame b u s o n e m o I feel my power gain as well. 네, 아우, 깼어요. 플러스 3 깼고요. 미란님 리드가님, 파동파동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아, 사랑의 유빛 아, 뿅뿅 감사의 화살입니다. 받아주세요. 뿅, 뿅, 뿅